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이 세계를 정말로 공개를 하면 이때까지는 수리 사주만 풀어 가지고 이 분야는 정말로 안 풀려고 했는데 이제 세월이 세월인 만큼 이제 이 마지막 신비의 그 비법을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리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한쪽에는 수리사주가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천부경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 천부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온 그 과정들이 크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는 경전이요 하나는 우리는 사주다자 그런데 이 분야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할까요 자뭐 하는 일이 바빠서 상담하러 안올 것이고 걱정이 없는 사람도 상담하러 안올 것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도 상담하러 안올 것이다. 그 모든 사람 상담하러 안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수리사지에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요건을 우리는 풀어봤지. 그죠? 이것이 우리는 바로 업장이라는 거다. 그죠? 네. 업장 가지고, 이것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어렵고, 고통스럽다. 고통스럽고, 궁금하고,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풀어서 그렇죠? 수리사주로 풀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뭔지를 우리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속의 업장을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수리사주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업장에는 전생의 빛, 인생의 짐, 내생의 업, 환생의 고라는 것이, 그죠 사람은 이네가지의 유형으로 있는데 이, 이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영향에 미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풀어버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간략하면 이수리사주을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팔방팔업을 다 거쳐서 이것을 푸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풀지는 못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아주 깊이 있는 것. 우리가 인간들이 인지를 못하는 분야도 있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 미지의 세계들, 이것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미지의 세계라고 하네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모든 핑계를 여기 됐을지도 몰라 종교도 여기 됐어 왜 종교도 여기 됐고 개운도 여기 여기에 집회고 굿도 여기에서 집회고 다른 어떤 행사도 여기에 전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정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 나를 돕는다 하게 되면 소신, 수호신, 소신으로 치부해버리고 나를 해꾸질 한다 가면 액기로 치부해버리고그 다음에 우리가 응? 뭐가 빌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조상풀이로 우리는 조상이 도와준다고 했대.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황당한 논리였고, 그 다음에 그 무조건 하면 이제 종교로 치부해버리고 종교로. 뭐, 하느님 미라, 부처님 미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지고 어떻게 그게 종속된 인간으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종교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이유들이 그런 논리다.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무당도 그렇잖아. 무당이? 나는 무당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절대 무당이 아니다. 응? 그리고 종교도 어떻게 뭐 하느님이 하느님이든 무조건 그렇고 부처님이든 무조건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종교 아니더이 말이에요. 인간이 뭐 하느님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부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푸지 않아. 이제 전도다 풀렸고 수리 사도도 완벽하게 학문적으로 다 풀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못 풀어갔다는 거네,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개하는 것이 이 심무령세계다. 자 여기서는 기신신자에 무당무자에 영혼혼자라는 거이다 그렇게 신과 무와 기와 영의 모든 세계를 동시에 다 풀게 된자 그러면 그 범주가 어떤지 한번 보자. 우리는 수리사조에서는 어떤 걸 풀었을까요? 자, 수리사주에서는 우리가 업장으로 이것을 풀어냈다. 그치? 힘들고 어를거 그런데 업장이 또 뭐냐고 물어보면 또 우리가 막 푼다고 열심히 하지만 은 확실한 답은 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발전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다. 우리 표잖아요 그치? 자 인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이 되고 인간이 돼서 귀신이 되고 하는 그 세계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유검 비법에서 풀거에요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인연법에 의해서 이건 전부 다 인연법이에요 유견이니까 인연법이에요 유견 인연법에서 우리는 액풍으로 풀어낸 액풍 자, 그러니까 나와 관련되어 있는 신과 기, 영, 신과 기, 영에 의해서 신의 작용, 기의 작용, 무의 작용, 영의 작용에 의해서 나에게 액품을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식물의 세계에서 유근비법이라는 거예니다 유근비법. 그런데 유근비법 갖고 해결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것을 뭔데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유견신법이라고 하죠. 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무당기와 신액 기라고 하는 거예요무당기요 인간의 몸에 붙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에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몸에 붙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액풍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몸에 붙어서 우리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무단기와 신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단기를 풀 때는, 무단기를 풀 때는 육은 신법을로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이라든지 이런데 신액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액기, 신액기, 신병, 이런 것이 우리는 신액기가 되는 됩니다. 신의 작용, 무의 작용, 기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빙이가 만들어내고, 신기가 만들어내고, 신빙이 왔는 것을 우리는 유교 신법을 푸는 것이고, 이, 이거와는 다르게 무단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림부터 시작해갖고, 이 무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다 이것을 유교 신법을 하는데, 자, 이것이 하려면, 무당이 되는 무당이 어떻게 돼야 되고, 무당은 어떤 신을 받아야 되고, 어떤 멈추가 실려있고, 어떤 주장신으로 인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게 되고, 나는 어떤 것이 무당의 형태를 가르치다 하는 것을 풀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무당을 푸는 방법이에요. 무당과 귀신병, 무당과 귀신병을 푸는 방법이고, 이거는 인간에게 푸는 액풍이다.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귀신은 어떤 것이냐, 외부의 귀신이지, 그지? 그래서 주로 많이 작용되는 것이 조상풍 기액풍, 이런 풍으로 푸는 거예요 풍이 애군을 만들어 이거는 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풀어서 인간을 괴롭히게 돼요 자 그러면 수리사조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업장으로, 자기가 타고난 업장은 자기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그경지에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업적을 만드는 것은 나다. 나의 존재예요. 육은 비법으로 푸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조상기와 액기라는 거다. 육은 비법은 조상기와 액기가 나를 액품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몸에 붙은 거야. 몸에 붙은 거야. 그렇게 무당기도 몸주로서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귀신병도 어떻게? 몸의 침퇴. 그렇게 무당기는 몸주가 되는 거고, 무당기는 몸주로서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신의 끼는, 이건 귀신도 아닌, 이 작기가 이게, 액기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빙의가 되고, 신비는. 그러면 상담하는 데는 이것을 우리는 처리해 주는 것은 행사법이지만, 은 이것을 상담해주는 방법.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힘들지만은, 이 분야가 연관되어 있는 이 분야가 우리는 어떻게? 이세개의 분야를 우리는 상담 기법을 여기 우리는 신법 점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괴롭히는가 보자.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수리사제에서 당신의 업장으로 인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가지고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했고, 행동을 잘못했고,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나 자신이 야기시킨 거. 나는 아무리 똑바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번에 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장사에 갖고 똑같은 점포들이 세계는데 그럼 똑같은 금물이랑 똑같은 장, 장사하면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이런 조상이 누구맞다. 조상이 돕는다고 했지 조상이 도와서 장사 잘 되는 사람. 조상이 해방을 나서 장사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막 하는 거야자 그래서 여기에는 또 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액풍이라는 거지. 조상풍도 있지만 이 액풍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그 다음에 이유은심법에는이 인간의 몸에 붙어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음. 거이 동시를 동시에 다 풀어 푸는다는 거 근데 동시에 다 푸는데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논리상으로 다 과학적으로 푸는 거에요 신법조소는 이론으로 푸는 거다 누구 말 때나 뭐 아무것도 안. 자 복주고 운주고 다 죽게 하는 게 그것은 100% 거짓말이 됐잖아 그런데 이거 무당인들 물어보잖아요 무당인데 물어보면, 무당이 무당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은 기이어서 속속 끓이지도 않았는데, 이이 누구 다저 집에 숟가락 3개 있고, 젓가락 2개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요갖고 그건 또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이 펴야 지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과 이것을 푸는 방법과 이것을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이것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 하는 거야. 무엇이 다를까?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고정계어니까 우리가 발생되든가, 발생인가, 발생 아닌가. 요것만 우리는 풀면, 업장은. 이게 업장이 발생됐는가, 안 됐는가, 요것 갖고 푸는 것이다. 근데, 요은 비법은 어떻게 해? 이건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타고난 운명은 기반으로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 우리 조상이 좀더 천도가 되간 사람도 조상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기획풍이 오는 것은 어떤 찾기가 오는거죠 이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기획풍과 플러스 우리는 풍은주기로서 풀게 되는거예요 여기서는 운명주기 갖고 풀었죠 그죠? 이거는 운명주기와 연결돼서 풀어보죠 이것은 우리는 풍은주기가 사주를 폐한 사람이 풍은주기를 좀펴왔을거예요그지자 그런데 이것을 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자 예를 들면 무당의 신이 내리붙다 나는 무당이 신이 내리다 하는 게 무조건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무당은 뭐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무당이 안 돼갖고 그냥 다 아는 게아니잖면 가만히 있는데 뭐 하늘에서 누가 이야기해주나 그리고 목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무당이 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내 타고난 운명에 어떤 몸주를 얻고 어떤 주장신을 받아갖고 나는 어떤 형태로 와서 언제 상담을 해야 되고 언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좋은 이런 조상기가 몸주로 올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이것도 풀어내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구별해야 되고 무당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몸주가 와야 되고 어느 시기에 와야 되고 어느 나이대에 와야 되고 이렇게 몽주가 조상신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조상신의 형사는 뭘까? 자, 조상 중에서도 여름이 있을 것이고 다갖고 없는 수도 있겠지만 저 밖에 가게 되면 있잖아요. 장군 보살, 동자 보살, 선녀 보살, 대감 보살 막 이런 생이 있잖아요. 자, 이런 키가 오는데 이 키의 조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무당기와 액기들이 차이집니다. 무당기와 액기 대차. 무당기는 이 주장신의 사자 주장신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장신의 사자는 어떤 형태로 올까? 주장신의 사자는 어떤 형태로 올까? 주장신의 신은 안 온다 이 말이야. 하느님이 오는 거 봤나? 부처님이 오는 거 봤나? 그러면 여기 있는 육견신도안 온다는 거다. 그런데 그 대신 오는 사람이 있어. 여기 누구냐? 여기 바로 신장이라는 거예요. 신장. 그래서 무당이 기도들을 많이 하다보면 어떤 신장이 갖고뭐 할아버지 장군이 오고 뭐 이런게 있지. 요것이 바로 신장.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신장이라는거다 그러면 망자가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은 누구? 조승사아 조성. 조승사자. 그거는 조승사자가 되고 요거는 사자들이 어떻게? 신장이 되는거야요 그러면 신장이 주장신을 했다가, 신장이 뭘 했다가, 이런 식으로. 신장은 사람인데 안 붙는다는 거다. 신장이 어떻게, 이 올바른 몸, 몸추, 올바른 몸주는 이런 신의 신장인데 지도를 받고 있는 거. 신장의 제자라는 거다. 신장의 제자. 신장의 제자가 어떻게? 해? 이 몸주가, 신장의 제자가 몸주가 됐을 때 올바른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장에는 어떤 신장이 있겠나? 모든 걸 잘하는 신장이 있겠나? 누구 삼국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어떻게, 폼자가 감을 잘 지르고 하나는 머리를 잘 쓰고 이럴 테네, 그지? 그러면 이 어떻게 해? 신장에도 크게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장이 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리사제에서 풀을 숫자로 풀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숫자를 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장이 신장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장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문 할아버지가 신장으로 오는 게 그게 바로 글문 도사예요 얘는 계속 가르치는 거 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고 문항이 되더라도 배우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그것, 그것이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기자는 그거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따라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수를 팍팍 때리는 사람이 응? 공수 잘 주는 사람이지. 그럼 공수가 뭔지 하면 무조건 공수라. 공수가 뭘까? 모르겠지. 그럼 이신무령 책이 보게 되면 공수가 뭔지 확실히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공수를 잘 받고 이런 능력을 주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는 어떻게 해? 춤추고 재주를 부리는 거죠 노래 잘하고 춤추고 무용 잘하고 누구맞다나 이런 게 하는 사람 요것이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서까 할머니가 왔다 할머니가 어떻게? 재능이 어떻게 춤잘 추는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춤을 잘 추는 몸주가 내게 와 있는 요 그러면 이 조상이 어떤 몸태가 될 것인가? 이것은 그러면 신을 언제 받아야 되고, 어떤 신을 받아야 되고, 어느 시기에 조상이 올 것이고, 어느 시기에 이런 응?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푸는 거는 자, 신의 기운이 강할 때 신의 기운이 오는 거, 어떤 만 액풍이 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조상 기가 오는 시기, 그다음에 액파가 오는 거 신액이 오는 거 이런 것을 쭉 푸는 것이 신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과 상담으로서 풀어갈 수 있는 그 분야를 이 신법에서 푸는 거예요. 이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금비법에서는 기의 작용에서,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인연, 인연으로 오는 기와 인연기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연기가 아닌 기. 그러면 인연기가 아닌 것을 인연기로서는 우리는 유공 비법을 푸는 거예요. 근 인연기가 아닌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 내 몸에 갖다 실리는 거다. 이것을 동시에 푸는데 그러면 신문행 세계에서 이런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렇게 돼요. 자 신을 이야기하니까 전치는 것이 우리는 주장이다. 전 아무리지 아무리 도사가 되고. 제 아무리 그 무당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 알려주는 거 없다 공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갖고 상담을 잘하고 내가 공수를 잘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잘하고 내가 재주를 잘 부릴 때는 연습을 많이 해갖고 그것을 접목을 해갖고 재주를 부리는 것이지 아나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어 누구만 따나 군만 했다 해갖고 무당이 되는 거 아니다 그지 보장은 아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신법 점수는 상당용이다, 상당용. 자, 여기서 신법 점수에서 벗어난 거, 이거는 무당이 해야 될 문제고, 응?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 우리의 종교인들이 해야 될 문제라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무당이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다. 귀신이 들어붙어갖고 액기들이 붙어 있는데, 이걸, 어, 혼자서 다, 신이, 귀신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는 수리사가할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일반 공부자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통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풀어서 상담을 해나가는데 상담은 어떤 거죠? 우리는 수리사에 대해서 운명이 어떻고 숙명이 어떻고 이런 것을 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인연신의 작용, 신으로 푸는 거예요. 신과 기로서를, 인연, 기로서를 푸는 거예요. 자 인연 우리는 무의로 푸는 거, 인연 영으로 해서 푸는 거이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수리 사주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자, 네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기실 때에는 이것의 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의 작용으로 푸는 거. 이 판단과 이거는 올바를 했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은 이 술이 사주 갖고 푸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세계를 우리는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신법 점수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 그지자 그래서 푸는 것만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개운법이라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거다 풍이 없으면 풍을 막아야 되는 그지 풍이 없으면 풍을 막는 거고 귀신이 붙었으면 떼야 되고 그지 무당이 올바른 무당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노? 글씨는 그 못쓰는 거에요 그게 보게 되면 무당이 안 되니까 허주가 붙었고, 액기가 붙었고, 허상으로 치부돼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신병이 되고, 빙의가 되고, 신기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막 이렇게 바뀐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 줄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신법 점술의 위력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학문적으로 적혀있게 요것만 우리 가지고 상담을 한 거고, 이제는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신법이다. 신법 점수지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한 두달동안 통신강좌만 했다 그지?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시점도 있고 조심을 항상 해야지 그렇게 아픈 사람은 누구든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잉? 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2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만 간 그래서 만일 내가 그 공간에 갔더라도 2주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넘인데 그, 없으니까 한 달에 두번씩만이 강좌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주와 셋째 주에 우리는 종일 강좌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고 이것을 상담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과 경쟁과 경쟁에서는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이런 기법을 배우게 되네요. 여기서는 우리는 망자풀이법, 귀신프리법 천도풀이법 이 속에 들어있는 경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떤 업병으로 갔다. 어떤 재업이고 어떤 업보고 어떤 인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방법. 이것까지 우리는 1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4월에 달 일기생을 1기생을 진행을 하고 10월달에는 후반기 2기생을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 이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결나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원을 어? 명상원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명상원에 가서 일을 할수 있으면서 하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닦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상담만 열심히 해주고 그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도와줄 뿐이지 내가 해결해 줄수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무작위난 그거 뭐고 잘한 거야. 점쟁이가 지나 잘하면 되지. 상담만 해 주지. 넌잘 먹고 잘 살게까지 해줄수 없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자기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이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업장을 벗어나고, 이런 떡풍을 벗어나고, 이런 신액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담법과 개혼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는 신법 점술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궁금하지 않겠나요? 그지 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정말로 공부는 이것이 마지막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게 학문적인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고 이런 사람인데 가르치면 됐지만 이제는 이거는 마음과 심신이 공부와 마음과 심신이 함께 따라라는거잖이 사람하고 같이 가겠다 하는 거잖